차! 끈차! 어, 어, 어, 아! 끈차! 끈차! 끈차! 아이고! 싫어! 구독! 이녀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드워즈를 해볼 건데 오늘 꼴등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는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의 팀은 바로 연장자 팀 그리고 중반 팀 에헴. <웃음> 나이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젊은 팀. 팀 마음에 안 들어요. 개팀이야. <웃음> <갈등이야>, 아까준세야너얘 <가까등이야. 웃음> 싫어요. 죽어. 우리, 죽어요. 미연이 우리 나이의 파워를 보여주자고. 어? 그럼 원래 고령자들이 잘하는 음. 법이야 고령자들이 원래 잘하는 법이야 니네가 뭘 알아? 어? 원래 틀딱이 <웃음> 그럼... 어쨌든 오늘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는 배드워즈 바로 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꼴등팀한테는 벌칙이 있으니까 최소 2등은 해야 된다고? 아, 밀금이 정도는 이기죠 <웃음>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아, 이게 내 그냥. 나이가 많으면 노하우가 많다는 거야 노하우 왔겠지 음. <웃음> 안되겠다 쟤는 미호님 쟤는 혼내줘야겠다 <웃음> 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 침대가 부셔지면 안 되니까 보호 보호 보호하고 오, 일단 보호. 그리고 상대팀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된다고 미호님이 집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지난번 죽기만 해봐라 너 진짜 죽어버린다. <웃음> 나 보고 왔지라 <어쩔한> 거야 그러면 <웃음> <웃음> 아주 오케이 다이아몬드 당. 어 여보님 응? 오른쪽에 중반 팀이 이거... 움직이고 있어요. 중반 팀이 다이아를 아주 건방지구만 아주 아주 중반, 건방져 중반 중반. 중반. <웃음> 저기 젊은 팀들은 열심히 철을 모으고 있는 거 같구만. 쟤들은 철을 그래. 좀 많이 먹어야 돼. 좀철좀 좀 들어야 돼. 초보. 어, 젊은 팀들은 철좀 들어. 어, 네. 온다. 죽여. 우리 우리 검칼이야. 검칼. 금칼야 죽여. 아, 죄송합니다. 야, 어디 몰라 그래요. 이리 오세요. 야. 야, 제왜 그... 이렇게 <웃음> 과격해졌어? <웃음> 나 무서워 잉여맨님 <웃음> <웃음> 나 진짜 무서워 뿅 미호님 미호님 이제 터만 가야 되겠다 네? 잘놀었다 저기 갑옷이 다 있어 <웃음> 어야그것도 어떻게 해봐 우리도 갑옷이 있어야겠어 그래. 나 검.. 검은 들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저쪽 김윤아야 잘 놀다 갑니다 꺼 진짜 꼬. 뱅뱅이 잉여맨TV 꽃미남이라고 잘한척하고 <웃음> <만족하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래서 잉여맨 TV 방탄 소년단이 안 될까? 싶다. 전혀 무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웃음> 이거 악플 좀 꽤나 논란이 있겠는 걸. 자, 아직 아무도 탈락 안 했네. 침대 아무도 안붙여졌나 봐. 아, 부술라 했는데 좀안타깝더라구요 역시 어, 방탄소년단. 아니야, 저기 레드팀, 어철가부 입었어. 우리도 진짜. 입을 수 있어. 진짜? 응 근데 왜안 쳐들어오지? 쟤네?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 게 좋거든. 맞아 하지마. 우린 도박하지 않아. 진짜 무섭다 니네. 전망해 전망해 온다 전망 오케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럴수가. 미호님 수비 준비해야 될거 같아. 여박들이 오고 있다고. 오고 있어? 안녕? 온다 온다 온다. 에잉 안 갈래. 아아안 갈래. 가는 게 좋을 갈래. 거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고? 이게 뭔지 알아? TNT? 안돼! 아. 우리 집이! 오빠 없었어?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이, 난 꿈을 꾸후아 뭐야? 풍선 있어 여기 올라왔당 나도 풍선 하나 어. 구비해 놔야 되나? 일단 아, 철거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에이 유고글 티리디리따 갈게! 아 우리 부... 어 음... 갑옷을 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오케이 해 저기 다이아몬드를 주어서 해야돼 갑옷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돼 고 아, 저기. 다이아 저기! 뭐야?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고 있는 녀석이 온다! 순순이 에메랄드를 넘긴다면 너네는 유효사태를 피할수 있을 것이야 아니 요... 이리 와. 나도 철가 보시니까 할만해. 넘어오기만 해봐. 그래, 다음에 올게. <웃음> 저 뒤에 녀석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 일단, 일단 내가 다이아몬드 좀 주도 올래? 젊은 애들이나 때려 눕혀. 우리 다이아몬드는 주도 올래? 어, 내가 주워서 올 음. 일단 젊은 녀석부터 죽여볼까, 댕댕은? 그래, 난 젊은 녀석들이좀 보기 싫더라, 여자야. 나도 요 <웃음> 보기 싫거라 <웃음> 꼰대들이구만, 꼰대들. 무슨 와. 젊은 것들은 말이야 어? 어른방식으로인사 해야지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줄래? 들어와. 방어구? 들어와 들어왔다 들어왔다고! 에이, 왔다, 야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젊은이 <웃음> 여기 술비하고 있어? 얘 침대 여기 있구나! 무술게! <웃음> 뭐 <줄게>. 여로야 <웃음> <아무것도 안> <웃음> 그냥 우리 포기하자 우리 끝났어? 끝났어 알았어 에이 그래. 벌써 <웃음> 젊은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포기가 빨라! <웃음> 맞아 낯대는 그래. 말이야 그래. 이때도 포기 안 하는 법이야 괜찮아요. 그래. 우리는 열심히 했어. 너무 슬퍼. 아 얘네 이거 어디다 숨겼냐? 아. 이렇게 아, 빨간 아이, 팀이 없는 갈게요. 사이에 빨간 팀에, <웃음> 팀에 좋아, <웃음> 좋아. 침대를 우와, 침대를 부시고. 우리 침대로. <웃음> 빨간 팀의 침대를 부시고. 빨간, 빨간 팀 부셔. 빨간 팀 간다 간다. 빨간 팀 간다. 오케이. 여기 에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우리 없구만.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지? 어, 아, 직 어. 빨간 팀 빨리 그 부셔. 어, 부셨어, 이미. 그래? 음. 이네 죽이면 끝나. 네집 죽여 봐. 이제 네집 없어. 우리 집이 없어? 그럼 음. 작전 사고퇴를 해야겠다. <웃음> 어, 한 번이라도 죽으면 이제 끝나. <웃음> 어, 깜짝이야이 집을 미래는 난가? 리아야, 설마 너. 너밖에 없어? <웃음> <웃음> 리아팀은 탈락한 건가? 아니, 한명 남았어. 댕댕이 가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 별거 없더라고. <웃음> 아니, TNT 터트렸어. <웃음> <웃음> 야 뭐야, 이제. 괜찮아, 요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아. 음. 오. 와 니네 집 어디 있어? 어? 애들아 내가 선물 줄게. 바살이 없다. <웃음> 내가 선물 줬어. 어아대야나안자 <웃음> 안안 <웃음> <해. 웃음> 부셔볼까? 침대 줘. 안돼 여기 침대는 내가 지킨다. <웃음> 알아. 안돼안 <웃음> <돼>. 안 된다고. <웃음> <웃음> 너네 여민이 잘한다 너네 파이어볼 <웃음> 귀엽네 그럼 파이어볼로 되겠어? 덤벼 덤벼 컨트롤도 이 컨트롤도 못하는 아저씨야 좋아하네 <웃음> 오 이리와 난 풀피야 안 났긴 해 <웃음> 우리 죽었나? 잠만해 <웃음> <장난해> 보여? <웃음> 불쌍해라 만만한데? <웃음> 만만하다고? <웃음> 아저인 <웃음> 우리 집에 미쳤어! 우리 집에 왔어? 왔어! 도와줘! <웃음> 아 댕댕이가 우리 침대 댕댕아, 댕댕아 오른쪽 조심해! 오, 도망가! 일로아 신어! 너는 선을 넘고 있어! 오 댕댕이 검 멋있어! 내가 검이 좀세보여아 안돼! 나이스! 나 템을 다 뺏기고 말았어! <웃음> 아! 뒤켰다! 녀석 에메랄드 탈구라 탈어 <웃음> 헐 주인 때 죽였어? 그럼 쟤네 보아를 어, 어. 못해 난 끝이야 이럴 <웃음> 때 여기서 몰래 몰래 <웃음> 쥐처럼여기 파고 있더라고 오케이 후 <웃음> 여루야 이제 가자 <웃음> 이제 가자 <웃음> 아니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터트리는데 여루야 가자 이제 <웃음> 우리집에 왔어? 우리집에 왔어. 우리 왔어! 폭탄을 던지고 있어! 파이킹파이킹 이거 어쩌지? 근데 이유! 근데 이제 어떻게 해봐! 우리 침대 터지겠어! 알았어! 기다려봐! 오! 어, 침대! 침대! 끌레마! 부셔버렸 우리집 부셔졌어! 단비야 죽여! 응, 응, 응 나도 이제 마지막 목숨이야! 라이스! <웃음> 우승원 우리꺼! 아, 뭐야, 지금 1대1이야? 마지막 한명 남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럴이 없어 아까 보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것 같은데 거남자밖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안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망 이 오. <도망쳐>. <웃음> <웃음> <웃음> 오. 아, 떨어졌어? 푸선이다, 푸선이다, 푸선! 날아올라! 나는 편히 태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깊은 밤, 나길 달고! 너이없잖아 이러면. 심지어? 야! 야! 안 돼! 얘검 뭐야? 너무 검이 너무 화끈하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매콤하네. 매콤했어. 김니아 버스 탔네? 이러면은 이제 꼴등팀은 요루루와 진흙대가 되었습니다 아. 아 꼴찌 안 했다 오늘 꼴등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에헤? 벌칙을 받으러 가시죠? 좋아요 자 이제 들어왔고 오늘 벌칙할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야 어.. 어 냄새 나 여기는 나의 화장실이고 너희들을 똥으로 만들었거든 어? 한번 끈가 해볼까? 끈차! 끈차! 아.. 끈차! 끈차! 끈차! 끈차. 끈차. 끈차. <웃음> <웃음> 아이고.. 싫어! <웃음> <웃음> 아.. 아이, 꼴등했던 요루루를 싸버렸네? 똥손들이 이렇게 똥이 되는 게딱 적당하지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나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진짜. 만 기립대가 나올때까지야! <웃음> <웃음> 난 여기 있어 미안해 뜨라 이러다가는 한가득 쏴버리겠는걸! 아이! 총이 계속 사라져! 킁! 자! 와 진짜 길다! 킁! 자! 나안 나갈거야! 안 나갈거야! 킁! 나갈 <웃음> <웃음> 아 <맞습니다. 웃음> 드디어!!!! 아이러면 w o 이 n 지마 s c r i p t i o 이 녀석 좀 으흐 Prize 으흐 으 버터 어, 버텨 버텨 으이녀석이 어어어 으으으으 아. 으우 으어어어 으으 어, niet 어. 저기 따뜻하게 좋았는데 아쉽네 드디어 꼴등들을다싸버렸구만난 무슨 <웃음> 이 똥손들은 이렇게 똥처럼 만드는게 제격이라니까 자 그럼 끝!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